안녕하세요. 네 세븐틴의 룩습입니다 네, 이렇게 2021년 어, 한 해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. 저한테는 정말 뜻깊은 한 해였던 것 같아요. 캐럿분들 덕분에 어,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했고 그리고 저에게 주어지는 많은 기회들을 어,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게 된한 해였습니다. 2022년에는 어, 1, 21년에 받은 어, 저희 행복을 다시 돌려드리고 더 많은 사랑할 수 있는 에스쿱스 최승철 되도록 하겠습니다 캐럿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2 0 2 2년 하루하루 행복한 한 해가 되길 제가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, 캐럿들 2021년에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어, 2022년에는 저희가 또더 많은 소통하고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가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에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, 캐럿들이 2021년을 어떻게 보낸지는 모르겠지만 좀 행복한 한 해가 됐었으면 좋겠고 2022년은 여러분들 정한 그런 목표들을 달성했으면 좋겠고 항상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캐럿들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쌤님준입니다 아,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도더 열심히 하고 이제 더 멋진 무대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상황 좋아지고 직접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럿들! 여러분들의 호랑이 화시 2022년 아 호랑이의 해가 밝았습니다. 우리 여러분들 너무너무 호랑해! 그리고 2022년은 우리 여러분들 분명히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잘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왜냐면 호랑이 의 해이기 때문에 호랑이가 나와서 지켜줄 거예요. 알겠죠 네, 여러분?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내년에 더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. 너무너무 호랑이 안녕 네, 캐럿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2년에는 캐럿들이 원하는 꿈 어, 그리고 목표 다 이루어지고 행복하게 세븐틴과 함께 하늘에 보낼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화이팅! 안녕하세요 캐럿들 2021년이 가고 2022년이 다가왔습니다 어 2022년은 호랑이인데요 여러분들 호랑이 파워를 가지시고 어, 좋은 기운 2022년 내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어, 2022년도 세븐틴과 함께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. 언젠간 우아해가 오는 그날까지 우아해 <웃음> 안녕하세요 테러들 새해 복 많이 받았어요. 네 2022년도 우리 테러러들 하고 싶은 거 찾으면서 즐겁게,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. 저 명호 계속 응원하겠습니다. 파이팅! 네, 안녕하세요. 민규입니다. 2022년 어, 새해가 밝았는데요. 어, 2021년 한해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새해가 밝았으니까 다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2년에는 더 좋은 일들 더 행복한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행복할게요. 여러분 행복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 캐럿들 동현입니다. 반가워요. 2021년 한해 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어참 힘들었을 그런 한 해일 수도 있고 뭐 행복했을 한 해였을 수도 있지만 어 그래도 이번 올해 한해 동안 같이 함께 해주고 어, 항상 힘내면서 저희 열심히 사랑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연도 정말 열심히 한 만큼 내년에도 저희 세븐틴으로서 좋은 무대 많이 보여드리고 내년에 우리 캐럿들이 항상 더더욱 행복할 수 있게 저희가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세븐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도겸이도 내년에 더 열심히 해서 어, 더 건강해지고 저자들한테 더 좋은 기운 많이 나눠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캐럿들 사랑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캐럿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정신없이 어, 살았던 것 같아요 2021년을 그래서 어, 저도 그렇고 우리 세븐틴 멤버들도 그렇고 지난 한 해를 굉장히 바쁘게 살았던 것 같은데 우리 캐럿들도 어 2022년에는 어 준비했던 것들 그리고 어 도전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꼭 이룰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랄게요 네, 저승관이도 2022년도 어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많이 받아요 네, 안녕하세요 캐럿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고 싶은 일을 찾으시고 만약에 이미 찾으셨다면 그걸 이루고자 노력하는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네 캐럿들 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2022년이 다가왔는데요 음, 2021년은 캐럿분들이 어떻게 보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한해 동안 너무 빠르게 지나가면서도 돌이켜보면 은 진짜 많은 걸 느낀 한 해였거든요 2021년이 캐럿분들께 어떤 한 해인 것보다는 2022년에 더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고 무엇보다 자신이 행복하는 그런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세븐틴이 응원하고 뒤에있을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쭉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마시고 아프지 마세요